하나님 나라 사명을 상실한 이스라엘 왕국 두 번째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내용을 잠깐 보고 나머지 내용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죠. 솔로몬 당대에는 그것이 되지 않고, 솔로몬 다음 때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일반 역사를 그, 무시하고 그 특별한 역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반 역사 속에서 각 사람의 성향들을 어, 다 그, 헤아리시고, 그 위에 섭리하셔서 당신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러 보암에게 이제 북 이스라엘 열 지파를 떼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다윗과 같이 행보하면 너희 나라가 그 언약의 주류에서 좀 벗어나 있기는 했지만 계속 그 은혜를 누려갈 것이다 하는 내용을 받았어요 여로보암은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것을 귀 귀담아 듣지 않고 뒤로 넘겨버렸습니다 <웃음> 그리고 르호보암 남쪽 르어보암도 사실. 그, 솔로몬의 어, 통치하에서 그 누렸던 그 풍요와 안락의그 <웃음> 젖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제 노인들의 그 지혜로운 말을 그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그 자연스럽게 그 분열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게 크신 그 지혜를 발휘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을 서론적으로 보고 여로보암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의 그 시조가 되는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로보암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4절로 16절을 읽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서 좀 보겠지만 이 내용은 여로보암이 이제 아야 선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인본주의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북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각종 정욕에 그냥 노출되게 하였고 또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 그에 대한 심판 열왕기 그 기자가 이렇게 써나갈 때는 그 신명기적인 그런 율법의 표준, 손자의 그 경계도 있지만, 신명기적인 율법의 기, 그 경, 경고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다 차가지고, 아, 여러 보암에게, 여러 보함이 22년 정도 통치하는데, 그통치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답이, 나답이 이제 왕으로, 올라서게 되죠. 아무튼 이쪽 북 이스라엘은 이여로 보암의 죄의 영향을 구, 구왕조 19왕이 계속 번갈아 등극하면서 이제 그여로 보암의 죄를 그대로 습답하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지난 주에 봤듯이 굉장히 유능한 존재였죠. 솔로몬이 그 통치할 때 밀로를 건축했었는데, 이제 그 밀로 북방 북방 열 지파의 그 노동의 책임자로 쓰임을 받을 정도로 아주 능력이 탁월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아, 그 왕, 솔로몬 왕가의 그 가혹한 정책에 대한 반란을 모의하고, 아이야 선자 예언에 의해 자신이 북쪽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발각되가지고, 솔로몬에게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제 애굽으로 피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애굽에 있을 때 북쪽 열 지파들과 그 간에 계속 교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를 다시 불러다가 이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로보암에게 나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로브함도 이제 그걸 들어주다 보면 자신의 권력이 정권 유지하는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기에 힘들겠다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의 그또강력한 통치 철권 통치에 대한 그런 지혜를 받아가지고 받질 않아가지고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지요. 아무튼 여로보암은 그렇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왕이 돼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억압했던 방식으로는 하지 않고 징세도 이제 감해주고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종교 뭐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 정치를 한 거죠 세금을 줄이고 징수제도 부터 없애고 저들을 그 노동 그 힘든 노동에서 그 솔로몬 때는 그 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안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그 없애 버리고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 낸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1년에 3차씩 6월절 그오순절 그 초막절 때 남자, 이스라엘 남자라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음이 로보함에게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를,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굳이 멀리 안 가도 되는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하고요. 또 북쪽이 그렇게 그 아주 하나님의 영 어, 백성으로서의 그, 그 모든 질서도 파괴하고 그 영적인 그런 그 일도 다. 폐기해 버리니까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날짜도 살짝 그 7월 15일의 날짜를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이제 <웃음> 유사하게 해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될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 돌아오게 돌 해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 나라 제도를 악용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로로 타려고 하는 그런 부패함을 보인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왕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제도를 폐기해버리고 자기 인미로. 이제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부원을 향한 이스라엘 지파의 그 모형적인 그런 역사 기간 동안에 그 책무를 그그 위치에서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이제 현실 속에서 그저 그 풍요만을 누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일반 그 아주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종교인 그 하나님의 그, 그 기독교를 말이죠 그그 그 종교를 완전히 이방 종교화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뭐그 옛날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다 그런 표현을 했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상과 사회상, 인간상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들이 굳이 뭐그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을 하고 현실 속에서 자기 꿈을 실현하고 인간으로 난그 보람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한, 하는 그,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른받은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 사역자로 삼고, 목사로 세워가지고, 그 그렇게 이제 휘하 세력으로 어 끌고 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참. 그런 일들이 이 백일하에 대낮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창념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이제 거짓 선생들, 거짓 그, 그 교사들이 이제 동일하게 이런 행태를 이어받았는데 뭐 교회 역사 속에서 또 그런 것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웃음> 아무튼 그 음, 여로보암은 그 하나 다윗과 같이 행치 않고 하나님의 보직에 합당한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그 출애굽기에 보여주신 대로 미리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를 그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다시 생각해보지만 여로보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정보로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정보로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그분의 힘을 입어서 그 나라를 통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끌어들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를 치우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아주 육신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런 사역자 밑에서 그런 것들을 그 좋게 여겨주는 그런 것들을 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나라가 왜 필요한지, 그 메시아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당대에 드러내고 나가야 하는지, 그 계명을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대적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으로 그 대항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성경적인 그런 대응책, 대응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태도를 취함으로, 자기를 치우지 않고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런, 이런 자들이 그, 그, 미혹할 때 그냥 여지없이 끌려가고, 어, 만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다, 저기, 궁합이 맞은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맞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딱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임의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제도도 변경하고, 종교 혼합주의, 세속주의, 세속교회, 이방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된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거기 이어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와 인조된 형식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남쪽 유다의 그 베델에서 온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자를 통해서 장사 다윗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와서 산당 제사장을 죽여서 제물을 바칠 것과 여로보암 집안의 징벌을 선언하시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징조를 그것이 성취될 것에 대한 분명한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선자의 말씀을 그 듣고 돌이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잡도록 했습니다 선지자를 피박하고 어, 이제 해를 끼치려고 한거죠 참으로 괴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고하실 때 돌이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해치려고 덤비는 악함을 보이게, 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로 교육하고 책망도 하고 <웃음> 우리를 권면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결핍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책망할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 드러낸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을 대항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주님, 오히려 주님의 공을 그바하고 어찌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부복을 해야 되는데 그 함부로 해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손, 손을 내밀어서 해치려고 할때 그의 팔이 아주 마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겨우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이 회복되기를 간청했습니다 회계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요구에 항상 갇혀있는 사람은 그 현실적인 문제의 불편함을 해결해달라고 또그 그 행동을 보이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직분을 차지한 사람들의 행태라고 보면 돼요 물론, 성도들도 그럴 수 있죠.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신으로,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썩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참, 그 SLS 36장 25절 이하의 그 예고된 대로, 그 세형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거듭난 사람으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런,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 어떤, 이게 절차가 있으니까 그 신앙 고백이나 뭐, 그, 그런 세례 문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겪어서 그냥 들어와버려.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게,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말이죠.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완전히 가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가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비박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이제 복을 빌줄 아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변화. 그거 주님의 그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게 하신 분의 성향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오른뼘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 죽어 말이죠. 그, 그 이전에는 뭐, 심어 자리 하나 뺏기는 것도 억울하던 것들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오히려 그, 더궁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어, 이제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이제 온전한 회계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누가 뭐라 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꼭그 자기의 이제 치부가 드러나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회복. 그 이제 하나님이 징계해 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해결만 요구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어찌할고 내가 진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진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할 소망이 없, 이런 태도를 보여야, 진짜, 그, 거듭난 사람의 자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그,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 보암은. 그 손이 마비되니까 그거 회복이나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손이 회복되게 에, 했습니다. 여러 보암은 그에 대한 그 아이 굉장히 아부를 하는데 자기와 함께 집으로 가서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원래 그거 하나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에 나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이일 후에도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일반 백성 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하나님 앞에 주를 얻었고 그런말미암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심판에 대한 결정적인 선고를 받게 된 것은 그의 아들 아비아의 병 때문에 그 아내로 하여금 변장을 하게 하고 실로에 있는 늙은 선지자 아이아를 찾아가도록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이아 선지자는 이제 늙어가지고 눈도 잘안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보암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리 아이아 선지자에게 알게 하셨죠. 그리하여 아이아 선지자는 여러 마의 처에게 여러 보암의 집에 내릴 심판을 가서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치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여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시켜가지고 핑계치 못하도록 하면서 그의 합당한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오로지 여로보암 집에서 유일하게 착하게 산 그의 아들 아비야만이 제대로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어 말, 말씀하면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 보암, 열왕기상 14장 10절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 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 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는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린같이 여로 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 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로보암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 받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죄로 받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죄로 받는 것인데 심판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여로보암에 후손 중에서도 여러보암의 행태를 따르는 자들은 여러보암이 당했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가 여러보암 가문을 다 끊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보암의 못된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서 유브라테 강 저편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여기 를 보면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보함의 죄의 성격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형식만 하나님의 제도를 취하고서 그런 말미암는 현실적인 영예를 얻으려고 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로 범하게 한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고대로 이제 여러 보암의 그,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여러보암 여러, 여러 왕조가 하나님의 예고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보암은 암살자의 손에 죽지 않고 자연사했지만 징벌은 그의 죄악을 답습한 그 나답에게로 귀착됩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심판당하는 일은 없지만 그 죄악의 영향을 받 이어받은 자식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통치에 이어서 나답이 북이스라엘을 2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도 역시 아브 여로보암의 죄를 습답해서그 그 여로보암이 걷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잘못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이사갈 감은 바아사가 일어나 블레셋 전투 중에 이제 나답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의 반역행위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극악한 존재인가 알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때 개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전쟁 중인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얼마나 이게 치열하게 정권 다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정욕으로 자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가는가 어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하사는 왕이 되어 여로보암 가문의 일족들을 남기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이야 선자로 예고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하사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0. 9절로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왕이 될때여로보암의온 집을 쳐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실로 사람 아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와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이남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면서 이게 이제, 이제 자기 집안도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 저희 나라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다 허용해 버린 거. 자기가 인본주의적으로 세상 행복을 추해 나가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 방치하는 거죠. 방치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본인만, 이게 사람의 관계가 얽혀있잖아요. 본인만 그 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을 받게 하는 자식들에게 그, 여, 그 꽃이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상실하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만을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의 선지자 및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며 현실적인 풍요의 우상숭배를 혼합한 <웃음> 이스라엘의 역사진행이 어떻게 <웃음> 나타났는가 바하사도 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고요 그래서 예후 선지자에 의해서 그 집안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아 어 그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하사에 이어 그의 아들 엘라가 그의 왕위를 물려받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앞에 선인자였던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어 따랐기 때문에 여러 보함 가문이 받았던 심판을 동일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신무리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되죠. 신무리에 의해서 바사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무리도 마찬가지 그 짧은 기간에 통치했는데 신무리도 맛. 마찬가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온무리 가문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온무리도 온무리 가문도 또 똑같이 여러 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그들도 그 왕조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합이 아주 악마적인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따라 받아가지고. 여러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이교도들, 그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나라 안에 바알 숭배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알 제사장을 세우고 말이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봤지만,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점차 그 강도가 심해져서, 결국, 결국, 결국 이런 폐역한 아,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조의 수차례 경조를, 경고를 했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이전에 내려졌던 동일한 성격의 여로보암의 심판의 그 내용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후 왕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 여호아스 여호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이, 이그 예후가 이제 아비 그 나봇의 그 포동을 도 빼앗은 것 때문에 그 아주 이, 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잖아요. 개들이 할 거, 핥을 거라고, 이제, 처참하게 죽어가지고. 그, 그 일을, 저 여, 예우가 성취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일 때문에 이제 그 왕조가 한 4대, 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예우 왕조 때에도 똑같이 여러 보암의 죄악은 계속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참 교묘한 것인가 하나님의 제도를 꽤 차고 앉아 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서 그그 그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고 그, 그 오실 메시아의 나라의 길을 닦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그 그거는 그냥 형식으로만 하고 내심으로는 여전히 자기 현실적인 행복과 자기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웃음> 하나님이라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 여러 범함의 제약은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우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도구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온무리 왕료를 심판해서 바알 선지자도 물리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나가는 일에 그 기여하지 않은가 달게, 그도 역시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는 개혁은 항상 이전의 동일한 죄악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예후가 굉장히 처음에 잘했잖아요. 근데 근데도 대안이 없어요. 근본적인 대안이 뭡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그 에덴에서 목표하셨던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려가면서 그그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상대의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선조들 아니에요 그계시가 희미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을 멀리 내다보면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한 것니에요 신약의 기자들은 그 그들이 꿈꿨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말씀 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그 성격을 그 저기 예배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나타나는 모든 생활 속에서 그걸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수 있냐? 새로 창조된 백성이라 할수 있겠냐? 그러면 결국은 그런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그 구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혼합적인 그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서그 여로보암 2세때에그 나라를 팽창시켜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부요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녕더 악을 행했습니다. 아모스 선지하의 그 지적과 호세한 선지자의 지적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그 풍요가운데 그, 그들이 그 풍요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2세 때. 그런데 그, 그 기간 동안에 더 향락과 나태와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살룸 왕조, 문하임 왕조, 베가 왕조, 호세 왕조까지 여러 보암의 죄악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호세아 때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긴 했지만, 그도 역시 본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똑같아요. 원숭이를 아무리 훈련해도 사람이 될수 없죠. 원숭이 원숭이 종교 교육 시킨다고 사람이 됩니까? 원숭이 신학 교육 시킨다고 사람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 사람을 조금 뜯어고쳐서 가는 그 거듭남의 새 생활이 아니다. 새 생활은 완전히 그 주님께 연합되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생활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맨날 똑같은 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그렇게, 그 나쁜 짓을 그렇게 크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수르에게 미리 예고, 오늘 본문에서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아수르에게 몰락되게 하지 앗수르의 속국이 되게 하고 또 아, 유브라테의 강가로 다 흩어버렸어. 열왕기 하 17장 6절로 23절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좀 길니까 거기 보면 이제 예, 호세아 9년에 이제 사마리아 앗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를 취하고 말이죠. 저들을 끌어다가 그 저. 한라와 고산, 하, 하볼, 하수가와 메대사람 여러 고 곳에 뒀다. 그내 네, 이유는, 그 이유는 그동안 끊임없이 말씀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한 대가다. 그 결과로 그 일이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웃음>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왕조, 1구왕이 디브니는 빼고 말이죠. 그, 주전 930년에서 이제 722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거의 다 우상숭배와 이스라엘로 범죄케한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상실한 가운데 몰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일곱 명이나 암살되었고, 한신물리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번영케도 하시고 돌이키도록 회개도 외치셨지만 저들은 한결같이 이전부터 내려오는 악한 여로보암의 죄악을 죄악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그냥 노예같은 반응을 보이고 살았습니다. 그죠? 외형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당장에 자기들에게 큰 불이익이 없으면 그냥 수시로 바뀌는 왕조에 자신들을 다 맡기고 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태를 채워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재적으로 내려지는 수욕과 수치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상들과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나와서 헤어, 헤어나오지 못,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볼수 없는 그 위대한 제도와 굴레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경험도 하였으면 하였으면서도 비참하게 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배려를 어긴 그 죄의 대가는 그 우리가 오히려 작은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그냥 그 믿음,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그거 믿음으로만 바라보면 산다. 이스라엘이 그 불뱀 사건 때 말이죠. 그 노뱀을 걸어놓고, 보긴, 보는 자들은 살게 했잖아요. 그게 주님이 얼마나 큰 배려를 해주신 거지. 저들의 체질을 다 아시고, 쳐다만 보면 사는데, 그거 쳐다보기를 시수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 새롭게 된 자로서,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전기 의자를 자랑하는 거, 독국물을 마셔서 죽는 걸 자랑하는 거. 그게 사형제도였잖아요. 십자가가 사형제도였죠.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기 의자를 사랑한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현대식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할수 있게 하셨잖아요 바라만 보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그 그 사랑을 힘 있게 하고 자유케 하고 예? 모든 몽에서 해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걸다 다 주셨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자기 눈앞에 그 이익을 위해서만 생활 인생이 왔다 갔다 해그세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변화시켜 주시고 성신을 주신다 그게 은혜의 방도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변화 말씀을 들을 때안 변하면 희망이 없어요 이게 변한다는 게 그냥 조금 수선한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바라봤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 세상 정욕, 뭐 행복, 뭐 이거, 뭐 번영, 이런 거다 내려놓고 말이야. 그게 다 헛된 거,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걸 알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거기에 그 진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의의가 있고, 뭐 사랑이 있고, 그걸 우리가 날마다 그, 그,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 중에 기록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안주교회인가? 그렇게 그 북쪽에 이제 아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그, 그, 그, 그, 마을에 두 과부가 살았는데, 최, 최 씨라고 하는 과부하고, 그, 천 씨라고 하는 과부가 살았는데, 그 중에 천 씨, 이제 천 씨가 최씨 집에 같이 얹혀서 두 과부가 서로 위로하고 살다가, 복음을 받아서 최 씨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최씨 과부가. 그이천씨 과부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집을, 그, 그, 헌신, 헌신을 했어요. 그 예배 장소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드리러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신은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오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선교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그 악마 같은 얼굴이 완전히 천사같은 얼굴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그,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 지금 바울도 그렇고 그 살인자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해서 완전히 그리도의 십자가를 보고 완전히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오직 주님만. 그, 그, 거듭남이라는 건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적인 그 수리가 아니에요. 그 우리를, 우리를 자꾸 놓고 하신다고,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실 때, 그, 다 내려놓고, 진짜 그걸 주님을 영접하면 말이죠. 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최고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게 영광이에요. 예.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을 다 이제 그 물리치고 말이에요. 자유롭게. 이제 일부러 죽음을 피해 살던 삶이 일부러 자원해서 죽으려고 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로 죽, 죽음의 선교지로 들어가는 건 우리 우리나라의 온 선교사들도 그렇고요. 그그그 이제 이게 근본적인 변혁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그 죄가 습답돼 갖고 그 몇백 년을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요약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상실한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의 악한 영향이 어떻게 그 나라에 에, 몰락에까지 미치게 되었는가 살펴봤습니다. 여한기 기자는 다윗과 같은 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등을 그 축으로 신명기적인 관점에비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져 가는지도 밝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출연, 왕의 출현을 기대케하며 그 나라의 회복에 희망의 불빛을 떠.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 망하는 중에도 이 주님은 그 메시아에 대한 빛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실 원시복음에서 주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이스라엘에게 저 점점 명시적으로 보여주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의로운 한 가지를 계속 내겠다고 북쪽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제 언약의 주류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 엘리아나 엘리, 엘리사 선,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한거 아니에요?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정당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다윗쾌보를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회복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신다 가 너희가 그렇게 끌려왔는데 왜 끌려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끌려왔어도 어디를 그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이로 보건대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죄악의 심각성과 심판의 두려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종교를 형성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죄악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그 영향과 결과를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위치에서 가장 적절하게 주의 영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또 자비의 의거에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위치도 모르고 역할도 모른 채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한 단체를 형성하고 나가게 된다면 그 악패와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게서 보았듯이 뻔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